네, 안녕하세요. 마스터클스FX의 래 영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이브닝 스타 캔들 패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브닝 스타 캔들 같은 경우는 우선 불리시 캔들, 그리고 중립 캔들, 그다음에 베어리시 캔들 레지센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패턴입니다. 자, 이곳이 레지센스즉 저항선이죠. 정선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캔들 패턴. 세 개의 캔들로 만들어져 있는 이브닝 스타 캔들 패턴입니다. 자, 우선 이 이브닝 스타 캔들 패턴도 안 좋은 캔들 패턴이 있고 이제 괜찮은 캔들 패턴, 그리고 좋은 캔들 패턴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뭐냐면은 좋지 않은 이브닝 스타 캔들 패턴 세업 같은 경우에는 불리시 캔들, 그다음에 여기 뭐 슈팅 스타처럼 슈팅스타처럼 이제 위기 위로 길거나 아니면은 몸통이 작은 중립 캔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어리쉬 캔들의 이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캔들의 사이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안 좋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세 번째 캔들의 몸통 사이즈가 첫 번째 불캔들의 50%도 이제 오지 못하는 네, 그러한 사이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어리쉬 캔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엔트를 잡기에는 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캔들 패턴을 보았다 하면은 추가 베이시 캔들 패턴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세업이 조금 더 좋아졌구나라는 것을 보고 네 캔들을 세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개를 통틀어서 봐서 아 이제는 어, 가격이 도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괜찮은 이브닝 스타 캔들 패턴입니다. 자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것은 첫 번째 불리시 캔들에 50% 채 모지 못하고 이제 괜찮은 세프 같은 경우는 50% 첫 번째 불캔들의 50% 이상을 넘어와서 캔들 클로저 나오는 베리시 캔들 클로즈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50%에서 100% 그죠? 렇 50%에서 100% 사이에서 베어리시 캔들 클로즈가 나오면은, 그래도 이브닝사로 아주 괜찮은 셋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셋업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셋업은 그러면은, 레지센스에서 중립 캔들을 뽑아주고, 불캔들, 첫 번째 불캔들보다, 밑에서, 첫 번째 불캔들의 오픈 가격보다, 밑에서 캔들 클로즈가 나온다면은, 네, 이것은 캔들 오픈의 스트럭처, 그쵸? 이 캔들 하나 자체의 스트럭처를 이제 서포트 캔들 하나 자체의 지지선을 뚫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그널이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베어리시 캔들의 클로즈가 이 정도면은 상당히 깔끔하고 아주 좋은 캔들 패턴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세 번째 베어리시 캔들의 클로즈가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준다면은 물론 이 물론 매도 셋업의 시그널의 강도는 아주 강력하겠지만은, 우리가 엔트리를 가져갈 때는 그만큼 스타로스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네. 아주 완벽한 엔트리 자체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브닝 스타 셋업은 캔들의 오픈, 첫 번째 불캔들의 오픈 프라이스보다 더 밑에서 캔들 클로저가 나온다. 세 번째 캔들 클로저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레지신스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지선도 똑같습니다. 서포트. 자, 보시면은, 서포트 레벨에서,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 나오는데요. 베어리시 캔들 패턴, 중립 캔들, 그 다음에, 블리시 캔들이 패턴이 나오지만은, 말씀드린대로, 50%, 첫 번째 캔들의 50%도 오지 못하는 캔들, 이제, 블리시 캔들 클로즈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네, 좋지 않은,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베어리시 캔들, 중립 캔들, 그 다음에 블리시 캔들이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캔들 몸통이 50%를 지나쳐서 캔들 클로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괜찮은 이제 적절한 셋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베어리시 캔들, 중립 캔들, 그 다음에 블리시 캔들이 딱 나오는데 보시면 은 캔들의 오픈 프라이스, 그쵸? 캔들 오픈 프라이스 스트럭처보다 위에서 캔들 클로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 캔들 하나의 저항선을 뚫고 위에서 클로즈를 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캔들 하나의 마켓 스트럭처를 부섰다, 위로 부섰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더 좋은 매수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캔들 패턴들을 차트에서 거래하실 때 사용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차트 공부는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